자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꿈맥들또 마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책 쓰기를 단순히 글을 끄적거리는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 자체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인생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잖아요. 특히 누구한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내 독자적으로 1인 창업을 해서 1인 지식 창업을 해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고 싶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데 저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딱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벌든 조직에 속해서 돈을 벌든 간에 누군가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못하면 단돈 1원이라도 벌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경제생활을 하고 자기만의 업을 꾸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봐 보세요 어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든 이걸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믿음과 함께 그 서비스를 뭔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소송권을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음을 주는 변호사한테 우리가 일을 맡기고 세무 기장도 잘 관리할 것 같은 세무사한테, 세무사 사무실에 그걸 맡기게 되죠. 단순히 우리가 금액만 보고 금액이 높아서 안 하고 금액이 낮아서 하고 자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어떤 믿음을 준다거나 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복합적인 요소 중에서도 자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게 전혀 부각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거를 얻거나 무언가 배우거나 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고 제 일을 하면서 항상 느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주고 또 그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내가 받을 것인가 보상만 생각을 하고 어떤 혜택만 바라고 이 사람한테 이 대상한테는 무언가 주지 않으면서 믿음을 주지 않고 자기만 취한다면 이건 사실 도둑과 같죠. 자, 도둑은 돈은 자기가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벌긴 버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한테 믿음을 주고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무언가 어떤 나쁜 충격을 주면서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어떤 프리랜서든 이제 사업을 준비하려는 어떤 취준생이든 간에 나만의 어떤 지식 상품 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서 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줄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혜택 이라든가 어떤 보상 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수 있을 것인가 아 생각을 계속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인 1인 창업을 위해서 왜 책쓰기가 선행 되어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한 10년 20년 하고 퇴직을 하면 그 직장에서 일하던 어떤 직무라든가 아, 내 본연의 어떤 능력들은 직장 밖에서 바로 써먹기가 힘듭니다. 그 직장 안에서만 고유한 내 과장으로서의 임무, 대리로서의 임무 자, 그런 것들이 월급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 안에서 내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직장 밖에서는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어떤 작은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나한테도 좋고 누군가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그게 글쓰기고 그게 책쓰기라는 거죠. 왜냐? 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사실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신뢰감 있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내 지인들로 알고 내 스스로도 느끼지만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내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신뢰하고 믿음을 주고 어떤 일을 맡기거나 요청하고 의뢰하고 같이 협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책이란 건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좁고 깊게 내 이야기 그리고 내 지식 경험을 그리고 노하우를 아주 소소한 노하우더라도 그걸 집대성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 내 이름이 적힌 결과물로 그걸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내가 그냥 쓴다고 해서 A4용지 조금 쓴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통해서 일부 검증을 받고 서점에 정식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글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필터링 없이, 아무런 진입장벽 아무것도 없이 내가 쓴글 그대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책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조금의 진입장벽이 있고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이런 요소를 내가 도전하는 거에 이거를 더 즐겨야 돼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진입장벽이 있고 누군가가 나는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자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 고정관념이 이제 앞서기 시작을 하면 자책 쓰기는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20년 30년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플랫폼도 정말 pc 통신 시대에서 이 유튜브 부터 인스타부터 페이스북 정말 많은 그 매체로 확장이 됐는데 오랫동안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내 어떤 능력 이라든가 어떤 믿음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집대성 해서 누군가한테 내 보여주는 그 집합체는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이 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내 이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느 도서관에 놓여진 내 책을 누군가가 보고 읽으면서 뿌듯해하고 뭔가 얻었다 하고 이 저자가 누굴까 떠올려보고 자 이런 상상을 해보면 헛된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쓸때 엄청나게 뭐 돈이 들어간다든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창업에 비해서 요즘 자 요즘 우리가 천만원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천만원, 오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금액 가지고 1인 창업 해보세요. 자, 무언가 조사를 해오세요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 치킨집 자, 오천만원 가지고 인테리어비 하기도 벅찬 그 금액이죠.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지식 권력을 독점한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정보들을 내가 보기 좋게 각색하고 엮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예요. 자 거기에 중심에도 책이 있죠. 책이라는 것도 모든 지식이나 경험, 나만의 것을 가지고만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부 요소, 외부 사례도 가지고 와서 내가 논문 쓰듯이 잘 엮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일을 그 글로써 풀어내고 그걸 통해서 내 지식이나 경험 자체가 스스로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는 거죠. 자, 책 쓰기 스터디 모임에서 영어 강사였던 분이 이제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책을 써서 나를 차별화하고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책을 쓰고 이제 작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의뢰가 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강사였는데 이제는 작가님이라는 호칭까지 바뀌어가지고 또 강사비도 더 업돼가지고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가지고 있었어도 같은 강사여도 같은 능력을 가진 직업군이어도 눈에 보이게끔 어떤 결과물을 표출해서 사람들한테 내 보이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내 보이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거를 내가 극복을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책의 소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다. 일일이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누구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책쓰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글을 통해서 작가라는 직업을 만들어내고 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책이라는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직업군들까지 이게 단순히 몇 천만 원 들여서 오프라인 창업을 한 다음에 상점을 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하는 거자 그것만이 내가 창업이 아니다. 내 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돈의 경중을 떠나서 어떤 자본의 경중을 떠나서 나를 오롯하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도 줄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아주 응당 대가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자, 이런 게 노력 대비 생산성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 1인 창업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흩뿌려져 있어요.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컴플렉스가 뭔지 지금 다 뭔가 있는데 그게 합쳐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뭔가 보여지는 게 내가 지금 나만의 무기가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걸 지금 모아야 할 때입니다 흩뿌려져 있는 어 나의 능력들을 이제 조각을 맞춰야 돼요 그 책이라는 어 결과물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글 쓰고 조용히 살아가는 작가가 되겠다 자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글을 쓰는 어떤 기획자가 돼야 되고 어떤 콘텐츠 생산자가 돼야 되고 아주 그 기초 베이스를 만들어서 내기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본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 인생 터전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돈이 크게 들지 않는 거 이거에 더 열심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만의 글자 이걸 어딘가에서 쓰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초점에서 내 책을 만날 수 있는 자 작가라는 그 직업까지 만들 수 있는 그 확률에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생각나고 내후년에 또 생각날 겁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자 책쓰기 스터디 모임에 와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동기부여 받고 자신의 글 주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단 설명글에 온라인 카페 주소를 남겨놓을게요